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을 할 예정인데 출근 전에 골프 연습장에 골프백을 갖다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가볼게요 여러분 타임워프로 가끔 퇴근을 했고요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6시에 제가 아는 사터 대업덕님 만나서 커피 한잔을 하고 지금 7시가 좀 넘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식전빵이 나왔어요. 오, 맛있겠다. 초기엔 다 그런 거겠지, 러도 약간. 토일를 해보는 느낌이라서 좋았어. 매출 아니야, 회수? 그럴 때가 있지. 이렇게 장당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낮에 아침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렸다가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하. 여러분 네. 미팅 끝나고 혼자 팔아 맥도날드 왔습니다. 야 yeah.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쑥배송이 배송이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이거는 달걀이고, 물티슈를 다섯 개를 샀어요. 짜장라면 하나랑, 신라면 하나, 비빔맛국수. 이거는 토스트 해먹을 토스트 햄. 코스트에 먹을 식빵 식빵도 하나 샀고 알메다에 먹을 크로와상 두개 냉동실에 넣어야겠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녁 약속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사실 너무 좋아요 물이 부족한가? 더 넣을까요? <SILENCIO> 여러분 라면 끓였어요 저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건데 아 오늘 골프 연습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찮네요 막 날아다녀 걸레는 쪽으로레가 진짜 여러분 저는 샤워했고 스킨케어를 하려고 해요. 빨래도 널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써보는 제품인데 시카 싱글 에센스 바이에꼼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일단 한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피곤해. 오늘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재택을 하라고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미팅을 회사에서 잡아둔 게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도 가끔씩 나가고 집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지아 프리미엄 관채 탱탱세럼 요거는 한반 정도 썼어요. 여러분들은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백신 맞고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다시 뭐 여행도 가고할수 뭐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진짜 여행을 못 가가지고 너무 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돌아가는 판을 보니 한참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마음 접어야겠어요. 저는 이거 스킨케어 하고 일을 조금 해야 돼요. 일은 뭐 회사일은 아니고 친한 오빠가 창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 뭐 아이알 텍 만드는 거를 좀 피드백을 주고 봐 주기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지아 자연발효 수분 촉촉 로션 이것도 거의 다 썼네요. 저는 여름에는 정말 스킨이랑 로션만 바를 때도 있고 스킨, 세럼, 로션 이렇게만 딱 바를 때도 있고 그 이상은 안 발라요. 크림까지 바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피곤해. 공아리 마사지를 좀 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지금이 또다시 펀드 제안서 시즌이라서 근데 이제 펀드 제안서 파일은 대부분 정보기관에 내는 게 많아가지고 물론 LP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민간 LP 말고 모태펀드에 제출을 할 거라서 그러면 양식이 HWP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맥북으로 그 작업을 할순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는 일단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미팅을 갔다가 또 11시 반에 제가 점심 약속이 선릉에서 있어서 지금 미팅하고 선릉에서 점심 먹고 회사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 요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귀걸이랑 목걸이랑 반지를 모두 다 골드로 해줬답니다. 저는 나가볼게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수세요 여러분, 저는 회사에서는 영상을 찍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퇴근을 해서, 저녁 약속에 가고 있는데 오늘 진짜 일을 엄청 빡세게 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몰입해서 해야 될 일을 되게 많이 끝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도 안 보고 주식도 안 보고 이렇게 일했더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도심공항점 온더보더에 왔어요 완전 아사직전스 요거는바카물리고요 이거는 나초. 여기 나오는 기본 토마토 소스랑 찍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전 다음 생에 멕시칸에서,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웃음> <목적> <목적> 여러분 불이 또 나왔어요. 진짜 커요. 2만원이 넘길래 왜 이렇게 비싸? 이렇 생각했는데 진짜 크네요. 저는 검은콩 대신 이렇게 갈려져 있는 콩으로 시켰는데 거의 안 먹을 것 같아요. 음. 결혼해서 노니까 더 재밌어 네어 근데 결이 좀 달라가지고 완전 어? 깜짝져가지고 아, <웃음> 이거 뭐냐고 하니까 풀자로 <웃음> 해달라 아 언니가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카프에도 좀 안부 좀 묻고 살자고 해가지고 <웃음> 저 약을 먹어줄게요 아 진짜 왜 넘어져가지고 식후 먹어주라고 했으니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고도 샀어요 이게 뭔가 그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 그뼈 쪽이 아픈 게 있고 타박상처럼 다치기도 해가지고 이거 좀방 정리를 하고 어, 씻고 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청소한답시고 락스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건강에 안 좋다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이거 문도 환기시킨답시고 열어놓고 해가지고 되게 더워요. 저는 나머지 방 정리를 조금 하고 넷프를 어, 조금 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의 이불과 베개가 왜 1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웃음> 저 2층이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떼면은 공간이 제 몸이 들어가고 좀 남게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밤마다 이거를 떼고 여기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거 붙이는 거를 반복, 반복하고 있어요 <웃음> 근데 괜찮아요. <웃음> 살만해요. <웃음> 근데 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C 시간 후, 현재 CCTV가 없는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이곳에서 현금 인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두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보했고 그것이 틀리지 않고. 어. 그럼 브레페이스가 있는데도 여기서 기존 안에 주상층 들어준데까지 가 가지고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날 용의자의 위치가 포착된 건 숙박업자들이 몰려있는 수원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